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A3 오픈일까지 드디어 2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오픈일에 대한 설명과 어제 나온 암흑침공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3월 12일 오픈인 A3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밤 아니고 오전 11시입니다 뒤에 예정이 붙은 거 봐서는 예상치 못한 연장이나 긴급 점검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전 다운로드를 할수 있는데요 내일 11일 수요일날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동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사전예약 보상도 추가가 됐으니 꼭 사전예약도 진행해 주세요 정확한 시간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이건 내일 공개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도벅이란가 댓글에 적어놨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기기 최소 사양이 나왔는데 해당 이미지에 적힌 사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갤럭시 시리즈에서는 A8의 2018년 버전 S 시리즈는 S7 아이폰에서는 아이폰 6S 이상에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비교적 낮은 스펙의 핸드폰으로도 일단은 돌릴 수가 있습니다 최소 사양만 공개됐기에 권장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지 않군요 사전 다운로드 후에 게임 실행 시에 추가 리소스를 다운로드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소모가 있다고 하니 본인의 데이터량 생각하셔서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식 오픈을 하게 되면 공식 포럼으로 정보 사이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 넷마블은 따로 공식 카페 이용보단 포럼을 이용하는데 A3도 이와 같이 된다고 하네요 공식 포럼 또한 오픈날에 주소가 공개가 되니 그때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공식 카페는 12일 정식 오픈 이후 모든 가입과 글쓰기가 제한됩니다 사실상 카페로 정보를 모으지 못하는 상황이니 이점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어제 공개된 암흑침공 컨텐츠입니다 암흑출몰과 다른 컨텐츠인데 이건 협동 PVE 컨텐츠 같네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암흑 침공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진행되는 대규모 협동 디펜스입니다 암흑 포탈에서 쏟아지는 몬스터들로부터 제한시간 내 성물을 지켜내야 하며 필드위 수정을 파괴하여 보스, 투주 바을까지 처치해야 종료됩니다 또한 매 시즌 가장 높은 기여도를 기록한 유저의 동상을 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가지 성물을 지키면서 보스를 잡는 디펜서 컨텐츠네요. 여기에 몹의 수를 나타내는 아이콘처럼 보이는게 있고 아마 이 성물로 오는 몬스터 수 같네요. 이것도 하루에 한 번씩 할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시즌별 기어도 1위는 동상에 세워진다는데 아마 저것도 뭔가 버프같은 보상이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미리 게임 다운받으시고 12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